안녕! 저는 오늘 이렇게 입고 탈색을 하러 갑니다. 계속 흑발로만 지내다가 응. 오늘 몇년 만에 하는 것도 거든요 근데 또 그냥 검색이 아니라 금발로 할수 있으면 할 거예요. 기대됩니다. 네, 네. 어, 안녕지네 어, 뭐야! 어이! 뭐지? 누구니? <웃음> 갑자기 유기 동작 댕댕이가 나오지 도 고객님, 모르겠어요 저한테 왜 왔죠? 깜짝 놀래 갑자기 너무 자연스럽게 여기로 와가지고 근데 이몽이 누구 모모인가요? 양적이 몇곡인가아 진짜요? 지금 찾고 있는데 너무 잘 떠가지고 짱짱 내려오자 근데 저 머리를 제가 3일째 안가고 너무 아, 탈색해가지고. 아, 오늘 탈색가지고 마스크 써서 괜찮으시죠? 네. 냄새 안 나겠죠? 떡은 안 줬는데. 소온은 아니시네요. 네, 저 근데 냄새가 좀 나요, 지금. 모자 탈색할 때는. 안 네. 깜짝 놀랄 맞아요. 근데 너무 해주시는 분한테 좀 빗배인 <웃음> <빛빛인> 것 같아서. <웃음> 이거는 그럼 폐기할까요? 네. 어차피 새로 오늘 붙일 거예요. 으잉? <웃음> 어난또 아니네? 지나갔네? 일로 와? 왜 나한테 와? 오늘 뭔가 개운하면서 동시에 약간 좀 아플 수 있겠죠? 네. 개운하는 동시에 아파질 것 같아요. <웃음> 탈색하실 때 아프죠? 네. 저도 한 이틀 안 가서 갔거든요. 아... 모도 아파. 근데 지금 3일이니까 좀 덜하겠죠? 어제 원래 까물려다가제 친구들이 다 탈색을 했는데 어, 왜 깜냐고. 절대 깜짝 말라고 탈색하면. 음, 미친 짓이 있어. 음. <웃음> 맞아. <웃음> 지옥으로 들어가. <웃음> <웃음> 저는 울었어요. 아, 진짜요? 근데, 왜 울었냐면, 음. 탈색을 다 하고, 영상을 덮었을 때, 음. 네, 음. 눈물이 나는 색이. 네, 음. 고통과 막 봐. 아, 네. 그게 이거라니. 아. <웃음> 아, 진짜 그 정도예요? 근데 너무 어둡게 덮어주셔가지고. <웃음> 아, <웃음> 탈색 기억했는데? 네. 세번 했는데 <웃음> 완전 염색하기 전에 톤으로 다운 시켜 놓고 네. 그분도 좀 당황한 거였어. 어, 의미없다와 진짜 허무하겠다. 밝게 하려고 갔는데 <웃음> 음. 전이랑 다를 게 없이. 여기, 아, 근데 막 그렇게 막 멀지. 여기는 강남역 쪽이거든요. 또 다시 온 페이버리 스타일. 맨날 여기만 와. <웃음> 이번에도 성공적이길 바라. 안녕하세요. 소담쌤. 아.. 수치가 아주.. 짝보여 수치가 보이시는데요? 선생 인쇄해주세요 이제... 아, 많은데 아직 안. <웃음> 우리.. 아니 너무 웃기네 맞지? 저 머리 많이 길어왔 줄알 <웃음> 엄청 많이 길었죠? 저희 그 잘랐을 때 여기였던 거 같은데? 네. 그쵸? 끝에 머리가 엄청 길었죠? 근데 이거 다 너무 <웃음> <못> 잘려요 <웃음> 탈색해가지고 아깝긴 하다 조금 기르면 긴머리있데 그쵸? 조금만 기으면요 아닌가? <웃음> 긴 머리하고 좀 붙이면 되니까 우리는 못 길러요 <웃음> 글렀어요, 이번 생은. 머리 진짜 끊어질 거예요, 아마. <웃음> 여기까지, 어디까지 끊어져요? 내가 봤을 때는. 처음 길이만 해도 그래도 나은데. 난 그러니까 처음 길이 딱여기였을때그 정도까지는 안될 수도 있고, 그 정도 잘라야 될 수도 있고. 블랙을 그때 언제 했더라? 반년 전? 그래도 한 2분밖에 안되렸을걸 사실 한번딱 빼고 나면은 진짜 명확하게 보일 거예요. 어디가 블랙이고, 사람 인지 가격은. 색제가이게세 가지가 있는데 블랙했던 머리고 머리 끊어질 거 생각하면 은 그래도 이걸로 해야 돼 제일 좋은 걸로 해야세제 응, 머리 살려주세 이걸로 해야 되고 아마 두 번은 해야 될 거예요 한번 빼고 나서 응, 그걸로 한번더 빼야 될 거고 일단은 이걸로 진행할게요 저 근데 이르, 이름을 어떻게 처음으로 한는지 알아요? 소담 쌤인스타보다 바다님이죠? 네 바다님. 처음 알까요? 네, 스토리 보고 <웃음> 네, 처음으로 했는데 딱 들어가서 어? 어? 아이분 이름이 아 바다님 이걸 처음 한 거예요 제 네, 고객님들이 다막 숙이나 막 리뷰 같은 음. 거쓸때 바다님도 막 엄청 많이 써주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한 번도 이름을 말하는 없는데 스토리 보고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아, 그게 저도 소담스는 스토리 보고 처음 알았어요. 원래 명찰이 있거든요? 근데 명찰도 이 바다 이름이 다 지워져가지고 아, 안 보여요. <웃음> 어, 다 왜요? 다왜 지워졌지? 그래서 <웃음> 지금 1년 만에 이름 처음 한거 아니에요? 1년은. 그쵸? 그래서 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네! 음. <웃음> 와, 성함을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이름을 말할 일이 없으니까. 나검색해봐야겠다 오인트? 어, 그니까 어, 그게 어, 많이 벌어진 어! 알아요. 초콜릿도 만들었다고. 아, 저도 안 챙기기로 <웃음> 했거든요. 그래서 빼빼로 데이때도안 챙겼고 그냥 빼빼로 데이때 빼빼로 하나 써서 같이 먹고 아 어, 맞아, 로컨이 돌려? 응! 그랬는데 남자친구가 갑자기 자기 진짜 평생 소원이라면서 스크린 한 번만 만들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미쳤냐고 우리가 고등학생도 아니고 그걸 왜 만드냐 내가 네가 만들어라 네사화이할때내한번 만들어 줄 거냐 내가 이랬거든요 제가 근데 자기가 탐험을 만들어 주겠다고 그거는 쉽잖아 이러면서 아 싫다 내가 고등학생이냐 절대 안 해줄 거라고 남자친구가 아니 나는 진짜 비싼 거한 개도 필요 없으니까 제발 초콜릿 한 번만 만들어주면 안되냐 나는 너의 그 정성이 묻은 그 선물을 한 번만 받아보고 싶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막 그런 거막 만들어주고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해 제가 절대 싫다고 했는데 말안 하고 그냥 보는 거 가지고 만들고 왔거든요 <웃음> <웃음> <웃음> 어제 밤에 싸웠는데 너무 제가 열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니때문에 네 강릉까지 내려와서 초콜릿까지 만들었는데 이런 말해 버려서 서프라이즈를 너무 못해요. 못하는데 이게 너무 큰일만 하요 그래서 결국에내 화에 못 이겨서 그거다뭘라고 남자친구가 이제 거기서 당황을 한 거예요. 화를 내다가. 음. 그랬더니 막 미안하다고 <웃음> 어? <웃음> 어?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안아 보여? 괜찮아요. 아, 너무 웃기다 근데. <웃음> 근데 여기 엄청 잘 빠졌다 와 블랙한 게확피한한번하면은딱 보일 거라 했잖아요 응. 이만큼이 잘한 거예요 반 년? 그때 블랙했던 많이 잘 왔다 이렇게 묶고 다니면 금발인 줄 알겠어요 사람들이 안 보이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웃음> 두 번째 탈색 아니면 지금 이거 해볼래요 바르면서? 제가 이거 질문하는 거에 아. 그렇다 아니다만 해봐요 신을 포기하는 것은 보통 내우 아니다. 왜? 무해 얘기야? 보이 짜잔, 머리가 엄청 밝아졌죠? <웃음> 너무 밝지? 이리가 더 밝아요. 나름 난 좋은데 이색걸 응. 근데 빨리 그거 애쉬로 덮이. 일단 거. 여기서 붙여 보면 더 자연스러워질 것 같아. 응. 나 블랙 빼기도 안 하고 그냥 탈색용만 두 번. 블랙 빼기 안 했어? 어, 나안 했어. 대박이지. 안 했어? 어. 너무 잘 맞았지. 했잖아. 했는데 블랙 빼기를 안 했어. 그니까 그 탈색력이 어... 개좋은거야 대박이지? 응, 응. 들, 블랙 나, 빼고 해야되거든 나 블랙백이 안했는데 대박 잘된지 응, 응. 응. 그거치고 되게 잘돼 그리고 나머리결도 별로 안상은 여기 면접색 원래 네가 강철 두피라서 강철 머리 <웃음> 두피, 두피는, 두피는 많은데 머리카락은 바사삭이거든 머리카락 <웃음> 싸움하면 항상 지금. 어쨌든 소담 쌤 최고다. 지금 눈썹이 조금 웃기긴 한데, 형 같아. 지금 형... 지금 이제 에드비로 가고 있고, 에드비에 가가지고 붙임머리를 하고, 염색은 시간이 안 돼서 못할 수도 있거든요. 일단 붙임머리를 한번 해보고, 이제 시간이 되면 염색을 하고 아니면 그냥 붙임머리 한채로 부산에 갈것 같아요 안녕 어머 인사해주세요 어머 네. 안녕하세요 <웃음> 어, 텐션이 좀 높으셨는데 5분 사이에 머리가 근데 너무 좋아 진짜 내말 들으라니까 제가 소개해준 데서 다 성공했잖아요 <웃음> 어, 맞아 언니 너무 자연스럽잖니 어디서 줬어요 어? 드디어. 드로 네, 네. 시작했던. 드로 시작해. 네? 엄청 네. 귀여운데. <웃음> 너무 뻔뻔해. <웃음> 컬러가 되게 당황스러울거든요 당황스러워요? 네. 이거에 맞는 컬러. 그러네. 당황스러웠다. 아, 당황스러다 오, 그러네. 엄청 다르네.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세상 염전해. 여기 세상 염전. 어, 우리 거랑 <웃음> 똑같은 건가? 빨리로 나와줘. <웃음> 에디비자 어디서 하셨나요? 애로 시작하는 에디비야. 그치 말이네. 에디비. 걱정이 되는 게 내가 준비했던 그백목 컬러 일단 어두워가지고 좀 너무 방황스럽네. 일단 맞는 컬러를 갖고 와볼게. 요 저희 5 0만 뷰티 유튜버 소영과 오십만아5 6육만 오십육이지? 팔백 명. 팔백 0백명 유튜버 에디비의. <끔러> 클라봐 22인치 핑고붙인머리 기대해주세요. 아이 어려운 머리네요, 이 머리. 에드비 최대 두비 두피 잘요두번 만에. 네. 그럼 또 붙이기 어디라고요? 살랑감 스피크? 페이블 해보셨어요. 강아 색이 어떤 거요 저는 붉은 기만 안 돌면 좋겠어요. 그래서 애쉬 정도 그냥 애쉬베이스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빠졌을 때 붉은 게 없이 빠질 수 있어요? 바이올렛도 예 바이올렛도, 바이올렛도 좋아요. 빠지면 있고. 음, 너무너무 좋아요. 여기가 흑발을 했었어서 음, 다시 흙발해야 되나요? <웃음> <웃음> 어머 <웃음> 힘들어라. 아, <웃음> 어, <막> 힘들어라. <웃음> 근데 이게 오늘 염색을 해야 할 수가 있어 그 직원분. 이렇게 빼놓을 줄 몰랐어. <웃음> 나는 이렇게 빼놓자. 최대한 빨리 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턴 저도 같이 따를게요. <웃음> <웃음> 많이 다 왔거든요. 아, <웃음> 대신장님, 한시간안에 끝내겠습니다. 죄송해요. <웃음> 나 죄인이요. 플래 잡혀있던 거거든. 어머 여기 잘라주세요. 프로은 이런 실수하지 않아요. 외에나 팔0만 유튜번데 어머. 팔벳만인줄. 말솜씨 보면 팔0만 <800만>. 지금 <웃음> 왜 이색으로 들어갔지까그러니까요 어, 미에랑 더 어, 빨리 여기 보면서 어 여기 보면 어떻게 돼요? <웃음> 저 지금 오. 여기 보고 있어야 되는데. 나 프로. 어. <웃음> 소님 머리색이 약간 얼룩이 있어가지고 미에 여기 요정도 색이었으면은 그거에 맞는 컬러로 들어갔을 텐데 지 끝에가 약간 탄색이 덜 빠진 컬러가 조금 있어서 그거에 맞는 컬러로 들어가야 이제 염색을 했을 때좀잘 어울러질 것 같아서 그걸로 들어가고 더... 왜냐면 블랙을 빼야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얼룩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맞는 컬러로 붙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염색해야 돼요 연을 안 하면은 어디서 붙였니? 뒤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에 애드비 운명이는지 아, 네, 맞아요 맞아요 <웃음> 이색을꼭할 겁니다 안 하면 안 보낼 거예요 우와 <웃음> 다행이다 부산 가신다고 이제 부산 못 가요 부산 어머 그치? 저 아침에 도착하려고요 <웃음> 부셨는데 너무 티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웃음> <웃음> 친구 분 붙임머리로 대체를 할요 제, 제이미 제, 아, 어, 제 제이미 제이미 포유. 그럼 네. 제포라고 부르세요. 제포님 네. 너무 싫어. 근데 제가 소윤 이름 외운 것도 좀 오래 걸려가지고. <웃음> 좀 심각한데요? <웃음> 너무 쉬운데? 그니까. <웃음> 야아 우리 지소 이름도 지금 운이가지고 지금. 별하인데아니 뭐가? 어. 집 주소도 몰라요? 어머 진짜. 강아지 들 이름은 다 외우시잖아요. <웃음> 강아지 이름은 외웠지. <웃음> <왜 없지? 웃음> 근집 주소는 제가 아직도 네이버 들어가 가지고 검색했었어요 어이없어 네이버에 그러니까. 아플 검색해 적성에 맞는 일을 정말 잘 찾으셨네요 맞아요 <웃음> 공구 쪽으로 빠졌으면 어쩔 거다음으로 아, 뭐, 큰일 죠 <웃음> 저도요 제폰님 처음에 예약 실수해서 너무 잘해가지고 <웃음> 왜요 왜요? 아, 염색까지 염색 예약을 안 해버렸네요 아, 이랑 헉! 뭐지? 그래서 금발이 된 거야? 근데 나금발이 좋아. 근데 지금 딱 예쁜데 응. 머리가 이게 좋아. 나저색까지 빠지고 싶다. 두번더 해야 해. 아아, 아. 응. 근데 응. 애쉬면 만족해. 애쉬니까 어머, 잘하네. 라인 맞아. 애쉬야 애쉬유. 아, 나 앨리스인 았어 <웃음> 아, 제가 앨리스. 앨리스. 어제 인스타 아이디요그거 응. 아, 말고 쇼핑몰이 애쉬유에요. 어머, 어. 제 인스타 인스타에 쪽 아니야 인스타에도 그렇게 써있어 A로 돼있잖아 당황마저 <웃음> 어머 어머 어머 여기 잘라주세요 <웃음> 괜찮아요 저는 플래티늄을 프리미엄으로 읽은 적이 있어요 <웃음> <웃음> 어머 애쉬유를 엘리스라고 읽는 게더 심하죠? <웃음> 나 옛날에 뭐기지차 이름 했을 때 렉서스를 롯데로 받아줘 어머 <웃음> 엘마크가 뭐롯데인줄 알았어 <웃음> 잘라주세요 <웃음> 어머 <웃음> 아 개웃겨 진짜 사람 얼굴은 잘 기억하시죠? 아니요 <웃음> 원장님은 10년 전건 되게 잘 기억하지 10년을 기억해 장면을 10년에 다 기억하고 싶죠 기억 저장고가 10년이니까 그, 그럼 혹시 유세윤 사진 보면 본인 사진이라고 착각하시나요어근 <웃음> <근데> 별명인데 <웃음> 애도 별명인데 유일하게 사람 닮못 사람이 유일하게 미쳤나봐 유일이 근데 그 아니 내가 봤을 때 원장님은 말한 거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처음 닮았다는 말을 처음 한다는 듯이 두 번이나 하시고 <웃음> 기억을 못 하시고 <웃음> 유세윤 닮았다는 말도 원장님 입으로 했거든요 <웃음> 유세윤 닮았다니 <웃음> 제, 아, 뭐. 제레미님 제레미요? <웃음> <제레님이요? 웃음> 제레미님 엘리스 수윤과 <수유인가>, 제레미님 <웃음> <웃음> 영어로 엘리스 해야겠다 <웃음> 어나 영어 이름 있는데 <웃음> 뭐예요? 케니스 뜻이 뭔지 알아? <웃음> 뭐예요? 온화한 남자. 뜻로 어울려 잘 어울려 온화해 <웃음> 정모수님은요 벨리 뭐 너무 잘어울릴게 <웃음> <웃음> 테디가 뭐야? 곰? 곰 테디 너무 찰떡인데? 제이민 제레미로 해요 제레미 <웃음> 할게요 난 엘리스 그래 엘리스 <웃음> 머리도 엘리스인데? 조이스 올리는 법 알려주세요 전문가님? 또대 전문이죠 어그로를 끄세요 <웃음> 어그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웃음> 예를 들면 제가 붙임머리를 하러 왔어요 그러면 썬데 올릴 때 얼룩덜룩 바사삭 머리 붙임머리 과연 결과는? 이런 식으로? 이걸.. n t 비의 차은우가 한다면 내가 나오면 어? 구도당할수도 돼 명예후동자를 고수당하는 그리고 거 그리고 <웃음> 그 다음에 갑자기 우리 일자로 서가지고 <웃음> 죄송합니다 범은에 어디있고 그리고 그다음 거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음, 이거 3번으로 <웃음> 차은우님의 명예를 훼손해서 죄송합니다 <웃음> 저는 애들이 유튜브에서 빠지겠습니다 <웃음> 그러고 이제 유세윤 등장 <웃음> 바람이 어, <웃음> <방향비를> 안 나서. 뭐든 저기요? 달마쪼. 아니, the 머리 tambarded, the c i n 는 데, 머리, 머리 길어지니까잘 모르겠네 h 근데 긴 머리가 훨씬 나은 u 같아 그 a t s up? What's up? w h a t 에로시작하 a t s up? What's up? What's up? What's up? w h 지 붙임머리를 다 했는데 붙임머리 제가 이 위에 색깔을 다못 빼고 와가지고 블랙 때문에 애쉬로 덮을 거여서 밑에 색깔을 좀 다른 걸로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염색만 하면 끝이에요 떨려 제일 떨려요 지금 붙임머리고 오늘 소윤이한테 해줄 컬러는 무슨 컬러인가요? 일단 조금 폼다운해서 네. 블룩을 조금 잡으려고요 여기가 바로 염색 맞지? 그게 어디다 막 화가 더지지않 아, 그런 건 아닌데 비가 아픈 것 같아요. 어, 탈색하고 그래요? 와서 아, 어머 벌써 아픈데? 아픈... <웃음> 그냥 소리 질러. 탈색 몇번 하셨어요? 두 번이요. <웃음> 맞아, 탈색하고 염색하면 진짜 아프고요어 따가워라. <웃음> <웃음> 소리, 지, <웃음> 소리 질러요? 예전에 중국 고객님 오셨었는데 <웃음> 아프다고 계속 막... <웃음>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헹굴여. 헉? 헹궜어요, 그래서? 응, 헹궈주고 일단 닦아주고 그 다음에 꼬리빗 준 다음에 긁으라고 한줄알아어나꼬리빗서로 많이 긁었는데 잠 <웃음> 드릴게요. 너무 어, 감사해요. 뭐 어, 색깔이 벌써 예뻐요. <웃음> 벌써? <웃음> 정수리색이 너무 예뻐요. 나 예쁘네. 오늘 여기서 어머 소리를 지금 몇번아나 번씩... <웃음> 어머 소리 하기 싫은데 진짜 얘. 그 언니 때문에 제레미 님이 어디가 왜 하는지? 제레미 님 어머 진짜 아프네 <웃음> 아 파스타 좀 넘어가지고 지금 칼에다가 불 지져가지고 되는 아 아니 에요 아직은 약간 드라이기 한 군데 계속 쐰고 있는 느낌 어디 차례 들어보실까? 어 귀여워. 근데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얘는. 네. <웃음> 어떻게 알아봐요? 다 알아볼 수 있어. 오 귀여워. 지성이로 지금 눈여겨보는 거야. 오가... 큰. 진짜 너무 똑같이 생겼는데 누가 누구인지 어떻게 알아요? 쟤다 알아볼 수 있지. 다 알아볼 수 있지. 블리. <웃음> <웃음> 어 너무 놓고 봤어. 장타지. 누리. <웃음> <강사진. 웃음> 음. 귀엽죠? <웃음> 어, 너무 귀엽다 는데 제이미가 사온 오. 음. 음. 어? 어? 와. 오다입어트 어머, 어봐요머 어머, 저마늘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이 어머, 어이어트식이에요 어머, 어머, 어머, 어다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요머어 괜찮다. 이렇게 밝은 건 처음인 거거든. 아, 이 정도 밝은 건 처음이야? 그러니까 해봤었는데 이렇게 탈색을 아, 하고 아, 이렇게 입힌 건 아, 처음이고 그냥 계속 염색을 했다가 물이 빠져서 밝아지는 아, 그런 거만해봤고수윤이 아, 아, 네. 아프로디테 변신. 어머, 앨리스예요. 베이스에이스도 <웃음> 한번 데려와야겠네. 그러니까. 어, 그러나 앞머리가 있으면 티가 많이 안 난다. 피부를 아주 까맣게 해야겠어. 앞머리 보게세트고 어둡게. 그러면 저 암흑이에요. 성범이랑 같이 다녀야돼 그럼. 저희 성범이 뭐냐 주인공? 백반성범. 어우 너무 자연스럽다. 아, 저 여기 진짜 어. 자연스럽다 어. 어머 보이세요? 보이셔야 돼. 자연스러워야지. 몇 명이 달렸더니. 망하면 어디? 음. 자연스러면? 에드비. 완성됐어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와. 괜찮죠? 이렇게 보니까 티가 하나도 안 나는데요? 아니 처음 아까 했었을 때는 응. 뭔가 컬러 차이가 날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제 염색하니까 좀잘 어우러지는? 응. 진짜 이게 차이 안 나죠 이렇게. 아 너무 이쁘다 어떻게 이렇게 잘 어울려요? 밝은 머리도. 검은색 머리도 아, 잘 맞다. 어울리고 밝은 머리도 잘 어울리고. 진짜 안 어울리는 머리가 없습니다. <웃음> <웃음> 오늘 이렇게 끼를 부리시죠? 네. 두 찍어도요. 제가 부끄러워서 못 봐요. 어, 너무 예쁘다. 어, 그쵸? 아 어, 어, 어, 진짜 예쁘다. 어, 또등장하셨 잠시만요. 음, <웃음> 제레미님. 일단 <웃음> <에다> 진 <진짜>. 어머. <웃음> 어머. 어머. <웃음> 어머. 음, 예쁘다. 제가 어, 했어요. <웃음> 쨌든 오늘 이렇게 저세상 탈색 끝났고 친머리 궁금한 좀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열심히 달아줄게요. 또 혹시 몰라요. 드비 계정으로 좀 나타날 수도 있어요. 또 저같이 이런 얼룩진 머리도 와가지고 어떻게든 수습이 되거든요. 저는 답이 없었어요 원래 처음에. 근데 지금 해답을 찾았네요. <웃음> 뭐라는 거죠? 몰라요. <웃음> <웃음> 에티비스 했으니까요. 얼친머리는? <웃음> 에티비. 에이. 저희 에티비티비 유튜브도 있으니까. 아 맞아. 아 제가 여기다가 띄워드릴게요. <웃음> 근데 한명 넣는 거 아니야? 아무도. 아무도 안 와? 아, 괜찮아요. 왜냐면 거기도 제 영상이 올라가거든요. <웃음> 소유님의 그 치킨 먹는 영상 올라가신다. 맞아요. 먹방 영상 아주 1초. 그러면 이제 끝냅시다. 안녕! 안녕.